하나, 둘. 아 장난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어 좋다. 뜨거 뜨거 뜨거. 뭐이 정도면 모공 열렸겠죠? 열려라 열려라 모공 열려라. 지금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씻고 왔고요 아니 씻고 왔대요 여기 모공을 조금 뜨뜻한 물로 열어줬고 지금 선풍기 를 켜고 있고 옆에 세탁기도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잡음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누워있다 와가지고 추노꼴이에요 지금 수염을 보여드리면 극혐짜리겠지만 지금 트러블 파티에 수염을 이런 상태고요. 바디네이처 왁스 스트립 페이스 스위트 아몬드 세트 거에요 이거 사왔고요. 요거 얼굴 전용인데 사실 요거를한번 대인 적이 있어요. 데 a n g e r 인 적이 있는데 그냥 한번더 속아보자. 한번더 속아보자 해가지고 초심플하게 들어있어요. 땀이나 자꾸 땀 나면 안 되는데 여기 인중에 땀이 잘 나서. 평소에는 뭐야. 면도를 했는데 진짜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요거를 만나지 않고 일만 하러 가는 제가 거의 한주 5일, 6일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염을 안 밀고 있었다. 요렇게 왁스 스트립이 6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 닦아내는 티슈 2개. 나 이거 진짜 한 번에 성공하고 싶어, 여러분. 뜨거운 물로 모공 열어놨고.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Okay.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털이 자라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떼어내라고? 하나 둘. 아! 얼마 안 빠지는데? 안 떼죠? 조금 말고 한 10명 가닥 뽑혔나봐요. 아! 나 나한테 왜 이래? 1차 시도 실패. 수염이 빨개졌어요. 굉장히 눅진눅진해가지고 요거를 냉장고에 조금 넣어놓고 해볼게요. 2차 시도 주둥이 닦고 왔고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다시 한번 제발 한번더잘안돼 나는 왜? 아. 반대쪽 안돼잘아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 알고 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제발 장난 아니야? 몰라 시장 한번더 해. 아아 아. 오히려 손으로 뽑으니까 잘 뽑히는데? 여러분 손으로 뽑히니까 잘 뽑히네. 너무 아픈데? 아 아. 여러분 나 <웃음> 결국에는. 손으로 뻗고 있어요.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피가 흐르고 있어요 막. 너무 아픈데? 여러분 나 그만할래요. 나 돌아갈래. 여러분 <웃음>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아파. 여러분. 우리 그냥 밀어요. 면도기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보이실까요? 쉽게 봤는데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손으로 지어 짜봐가지고 털이 빠지긴 빠졌는데 이렇게 조금 덜 자란 애기털들은 안 빠졌어요. 완전 제 개빨 같아. 너무 내 피부 진정 시켜야 돼. 요거 구달 오성촌 그냥 우리 면 우리 면도 해요. 그 뭐야 그그 그 레이저 시술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어 우리. 면도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까물지 말자. 에린다. 진정시키자. 안녕. 안녕.